도망가! 도망가 살아! 미안해, 미안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뉴스입니다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아마존 식인 물고기 피라냐가 발견됐습니다 이 물고기는 애완용으로 키우다 감당하지 못해 방생된 개체가 우리나라 저수지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실점 팡 기자가 그 자리에 나가있습니다 팡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팡 기자님? 됐나요? 됐나? 아, 아, 아직, 아직, 아, 떨, 떨려가지고, 처음에 떨려가지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지금 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식인 피라냐가 나왔다는 횡성의 한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지금 뭔가 약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뉴스 안에 리발, 요 낚싯대를 한번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버려. 그리고 무한대기. 아, 여러분 지금 안 잡히거든요. 분명히 뉴스에서 2015년에 여기서 피라냐가 나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낚시 안에 버려. 저 여기 수중 카메라를 제가 챙겨왔습니다. 요 수중 카메라로 바로 여기 한번 안에 넣어볼게요. 와, 진짜 피라냐입니다. 피라냐. 오, 오, 오, 진짜. 여러분 진짜 피라냐가 있습니다. 피라냐가 있는데. 잠깐, 저, 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리발. 자, 여러분은 지금. 턴터빵 처리하기 저또 연출했네 마자니빠이 대갑개 오피냐라피 피라냐 피라냐 절지 말자 자 그러면 피라냐를 얻으러 얼마 전에 수빈스님과 콜라보 했던 그고대를 얻었던 푸른상어 느낌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푸른상어이루어하라동갑이더라고요자 그래서 어,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말으로국어도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어색하거든요 바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 그때 얼굴 공개를 왜딴 데서 해가지고 지금 <웃음> 푸른상어님 그때 보셨는데 오늘 얼굴 공개 안하고 어, 반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을 필라냐 어디있어? 와 너무 큰데 지금 크기가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얘가 그나마 작다 맞지? 작아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잘 써요 내 생각보다 너, 너무 큰데? 혹시 이 친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가능해? 이기 지금 남매 사는 카리바라는 피라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트리보다 조금 더 커지고 조금 음. 더 사나운 종류예요 이건 수입이 어. 가능한 종류고 아, 수입이 가능하고 네, 나트리는 네, 수입이 불가지 행성 그 저수지에 방생이 돼가지고 네, 옛날에 얘네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쿠아리움이나 그런 데에 있는 나트리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원래 옛날에는 청계차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마리당 한만 원에서 만오천 원에 팔았었는데 이제 횡성저수지에 그렇게 되고 나서 부터는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먹어볼 이 카리바라는 종류는 딱 봐도 롯나 개새게 생겼죠 여러분 얘는 지금 와이드 개츠입니다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이죠 완전 네, 아예 야생해서 잡아으면 키우는 게 불법이거나 먹으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수입도 가능한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두 마리 가져가서 한 마리는 먹고 한 마리는 제 어항에 한번 키워보도록 할 건데 근데 어항이 45 어항인데 좀 작지? 작지 두 마리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빈스님이랑이 녀석 먹었었잖아요 폴리테로스 그때 왜안 신선한 거 줬어? 얘가 파인가 이게 피라냐 나테리와 여러분 아, 진짜 여기 이, 이 보시면은 어, 잘안 보여요. 그 이빨 어 진짜? 다치면 어떡해 바로 도망갈 거야? 오오여여여여 여, 여, 여, 여. 우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공략법 있어. 어지 이빨로 물었네. 와 여기 바로구 먹나네 진짜? 새거였어새 거였어. 얼마야? 미안해. 와 여러분 이빨 보세요 와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아래에 숨겨 있구나 보면 이게 이빨 골격인데 여기까지가 입술로 숨어져 있는 거야 평소에 제가 그냥 바로 조사였습니다이 구멍난 거 보이시죠 미안해 <웃음> <웃음> 진짜 여기 보시면은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오 야야 잘리어님 만두요? 예전에 제가 손으로 먹이 줬었죠 오 온다 온도, 온도밥줘 귀여워 귀여워 자 그래서 푸른상어님이 이두 마리 암수로는 이제 번식을 하고 저는 그냥 두 마리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엽다 아유 귀엽다 여러분 얘 예,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요 사람도 먹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마존만 놀러 가시면 외관 보고 만지지 마세요 바로 손가락 날아갑니다 이거는 뭐야? 군태포 이빨이 약하셔 가지고 이걸로. 이분... <웃음> 이빨이 약하신 간디로한테 자, 뜨더라. 오, 야. 야, 야, 야, 야,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야, 야, 야. 야. 어 개합이 안해저이 야야, 천천히 먹어. 야, 체한다 자, 여러분, 제 뽀치 가져왔는데 저 뽀치에는 소스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을 살려서 가야 제가 주작 컨텐츠로 완성 아니야 아니 연출 이 통까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야, 무섭냐 아, 지금 벌벌 떨고 있니? 무섭니? 괜찮아, 집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도 옮길게요. 아, 오우, 오, 오, 오 리치 느낌. 여러분 이렇게 바로 가져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푸른상어님이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진짜 고맙다 친구야. 다음에 물고기 관련 있으면 항상 찾아오라고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해 주시고 얼굴 공개 어,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 피라냐. 주말를 바로 얻어왔습니다. 그들 분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주 무지막지면큰 잎이란 연기들을 지금 꺼내야 되는데 문제는 뜰채가 없어요. 원래는 뜰채 가지고 야 되는 리바고 손을 잡아 여기 살짝 나가이 이, 일단 꺼내볼게요 이걸 로푼 다음에 여기 안에 담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하네 뭐 손을 담글 일은 없으시겠지만 절대로 따라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이 o m 톰 올리면 살짝 바로 떨어집니다. 자, 아아도아아아아 아아! 아아! 도망가 미안해 a 미 h a 여러분 성만이 살렸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한번 볼게요 와와와와와와와파 r 파치 h a Piranha! p i 오이 n h 오한마리 a 한마리 p 한마리 n 자 a p i r 들어가 a p i 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두 마리 여러분 이거 두 마리 펀치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칼이 말하는 정도 두 마리인데 손바닥보다 훨씬 두껍고 큽니다 보이시.. 아..야.. 펀치 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손으로 직접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야죠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분석아과 <cht> <masterpiece> <pirates noise> 이거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얘들아.. 오 이거 안하네요 무서워 괜히겠어 자 여러분 뭐든 일단 눈부터 가리면 됩니다 자두 마리 눈 가릴게요 조용하죠? 따란 마술 자 지금 오오오야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용기를 얻었습니다 개 랄키야 고무장갑 왜안 되는 게 없다 이래키야 여러분 물리는 순간 바로 꼬매야 됩니다 자, 자 여러분 이게 피라냐인데 일단 행주 없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피라냐입니다 둘 중에 더큰 놈으로 했어요 이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가 안 보이는데 아까 푸른상관님이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은 지금 이가 보이시죠? 이 보이시죠? 그럼 바로 양치도 한번 시켜볼게요 치카프가치카프어왜 어, 어, 이렇게 더러운 거 나와? 이래서? 야너 진짜 뭐 먹었어? 치카프가 이거 이거 무는 거 아니에요? 무는 거 아니에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펀치 낼게요. 여러분 이렇게 구간구조가 이렇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라가려요 보세요 이게 씹으면은 우와 우와 씹는 거오오오야야야 오, 오, 야, 야, 빼줘 빼줘 오이 하나 나갔다. 내가 살다가 피라냐 2 뽑을 줄이야 이발 지금 롬나 당황스러운데 일단 진짜 미안해 근데 어차피 돼질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피라냐의 2입니다 야 진짜 미안해 다시 가, 가져가라 여러분 나머지 한 마리도 사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피라냐 두마리입니다 지금 살아가지고 이 나가리 뻑뻑뻑뻑하는 거보이죠 지금 롯나 무서운데 자 간단하게 더 설명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된 피라냐의 종류는 나트리라고 하는 종류인데 얘는 수입 허가가 가능한 녀석입니다 수입 유통 뭐 전부 싹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푸른 상과님이 직접 키우시는 개체가 아니라 제가 원해가지고 구해달라 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져온 개. 대체이니깐요, 부르사르님이 절대 키우는 거를 제가 가져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이 녀석의 종류는 카리바라는 종류인데, 피라냐, 나트리보다 훨씬 더 싸가운 애기들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커지는 종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는 제가 봐도 지금 공격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지금 바로 두 마리 다녹겨버릴게요 뒤지러 가자. 던져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들면 위험한 애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좀큰 칼로 그냥 한번 싹 숨을 통을 끊어줄게요 미안해 잘 가라 어 안된다 아가미를 아가미 아, 야 살이 엄청나다 와 살이 엄청 많아 근데 아직도 지금 숨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봐 아 맞다 너 이가 없구나 아, 수빈수님께 얼마 전에 배웠죠? 여기 보이는 척추뼈 있죠? 척추뼈를 갈라주면은 무걸이를 쉽게 뗄수 있대요 현타 롯 나오네 아무리로 라싹 짬무라이와 여러분 이거는 모자이크 하긴 할 건데 진짜 이게 다 살이 엄청납니다 오 아직 아직 머리가 살아있는저저저리 거. 저, 저, 저, 저 자 그리고 바로 워터 야조조조조조조조 여기 보시면 안에 내장이 다 있거든요 요 내장만 제거를 내주면 됩니다 뭐야 아인가오 텍판 같다 와 여러분 터뜨려보자 지금 공기가 가득차는데 아오 후 이렇게 풍선 먹은거 아니야 리발 이거 지금 아직 하나도 남아있는데 들어보세요 어? 아 얘는 아 얘는 아니 재미없게 터졌네 리발 지금 땀나는거 보이시죠 이거 더워서 나는거 아닌가아시죠 거 식은땀 리발 내장같은거 그냥 싹다 빼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비늘이 있는데 비늘 한번 쳐볼게요 아 비늘 아 비늘을 쳐야겠네. 아이씨, 아이씨, 비늘 쳐야겠네 아씨아이씨 옷에 담궜네 비늘 내끼 리바 펀치 애기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는 가위로 전부 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라삭 사무라이 위에 지느러미도 라삭 고르동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마리 손질이 끝이 났는데 지금 안에 살 보시면은 진짜 살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크기도 엄청 치고 보시면 제 얼굴만 해요 롯나 어, 작다 죄송해요 손질 다 달래기 저 멀리 거죠 여러분 지금 잔인한 부분에 제가 손으로 가린 거고 라가리 집중해 주세요 움직여봐 어 방금 숨이 뭐었니 아까지움어어어어 음... 이거는 살아있는게 아니라 아직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게 라가리가움직이데이 신경 살아있는 것도 이라가리 손에 넣으면 손 바로 잘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머리가 보시면은 세게 눌러 볼게요 안 들어가요 소리 들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완전 그냥 쇠 느낌이에요 쇠 그래서 가위로도 이렇게 하면은 어? 저.. 저.. 짤리네 삐 자 여러분 나머지 한 마리 남은 것도 바로 라사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서이두 마리 손질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질한 애기들을 바로 피라냐 스테이크를 해서 먹을 건데 자그하려면 이렇게도 조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버려 그리고 여기에 설탕을 조금만 아아 아, 아, 아, 아.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절여놓을게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환다 안와요 자 그리고 지금 옷 보시면은 지금 옷에 싹다비늘 묻어가지고요 옷좀 갈아입을게요 <웃음> 오 올려버려 자 여러분 여기다가 딱두시간 전에 막 건조시키던 날 바로 로브랜리로 가져가서 스테이크 먹을게요 리바 이따가 라상라 아유 아유 아유 내 채널이야 이 랄끼야 라상, 라 라, 라, 라. 피라냐를 가져왔습니다. 피리리, 레기야 자, 여러분, 이소금에절여서 조금 마른 피라냐를 이제 바로 구워볼 건데, 여러분, 실제로 해외에서 피라냐를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냐를, 아, 피라냐, 왜 이렇게 저냐? 피라냐 전문 식당도 페루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기도 굉장히 많다고예요 그만큼 맛이 굉장히 맛있겠죠. 그래서 롬나 기대가 된게 왜냐면, 좀안 해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지금 살을, 두께 보세요. 두께가 지금 손가락 한 마디가 넘어야 리발이로가 맛있게 추 춤을 바로 대표지로 가자. 자 후라이팬킹 그리고 부탁한 리. 네, 라면 나 전리발 낀게말좀 빨리. 근데 보고 싶어서 어제 봤잖아. 아, 얼굴 군손실은 없어요 아니 큰 손실 군 말고 리발 바로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 다가지면 아주 재소지가 터져 버려서 오늘 총 7시간 운전해서 푸른사거님한테 공짜로 줍줍 해버린 룸나무선 피란 야새X들 바로 밑장잘가 이랄기야 너도 가 이랄기야 와 이거 이게 익을 수가 있나 너무 두꺼운데 여러분 타지 않으려면요 최대한 약불로 조절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는 약간 눈치 게임이요자 보세요 어어어 어, 어. 이건 너무 줄였다 리발 좀더 살려 자 그래가지고 푹 익혀 볼게요 지금 땀 론라 나는데 더워서 나는 거 아니에요 리발 식은 땀 아니아니에요 피라냐 먹기 무서워서 피냐 땀. 대소리야? 자, 여러분 한번 뒤집어 줄게요 오오오 나가리 봄새 여러분 굉장히 바싹 익혀야 됩니다 왜그러면 요새 손이 너무 올라가 거죠. 바싹 익히지 않으면 비브리오페 아 아니 아니아니디스토마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조사버린 것 같다 자 그러면 바로 요거 통후추 리발라삭 리발라삭 통후추 뿌렸으면 다시 한번 뒤집어 주고 누나 급하게 라가리아로 오! 턴오프. 일로 와 얘기야. 여러분께서 피라냐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맛이 왜 앉자. <웃음> 이 카메라에 <웃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도톰한 피라냐 두 마리로 봤을 때딱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어, 저거 스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튀김 아니야 리발. 습스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다가 라라 이 스테이크 소스를 처발 처발 처발 처발. 어허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한발 남았다. 아자 여러분 이렇게 내거 아니고 러먼 러먼이 거 롯데다 조 조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시면은 살이 진 우와 재밌 오. 카슬리 닥친 다리발 자 여기 살 보세요 와 근데 이거 뭐야 가시야? 벌써 이게 가시가 이렇게 나온다고? 잔가시가 맞나 보네? 뜯어서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야이 바로 피라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요. 있는데요. 피라냐는 절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랩기가 딱한 마리가 있는데 블랙 피라냐라고 보통 피라냐들은 물이 져서 다니는데 이 블랙 피라냐는 딱한 마리만 다녀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물속 걷다가 갑자기 한 마리만 그냥 살짝 똑 뜯고 가는 랩기가 그 랩기가 바로 블랙 피라냐예요 그 랩기 빼고는 사실 어떤 피라냐도 거의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롯나 겁쟁이거든 근데 여러분 피라나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야 추베름 <웃음> 미쳤는데 여러분 아니 근데 조그마한 아까 이 장가시가 있었는데 가시 의 느낌이 하나도 안오 그냥 다으스러져요 왜냐면 제가 이름에 롯나 조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맛이 약간 농어 느낌이에요 제가 옛날 영상 보시면은 헌터팡 텐션 케로같을때죠 아니 하세요 헌터팡이에요 이렇게 인사하던 아주 록같은 시절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팡이에요 그때 제가 농어를 잡아가지고 농어구이처럼 이렇게 해서 먹었었거든요. 그맛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살 덩어리 완전 한번 떼볼게요. <웃음> 이야.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장가시가네요. 근데 가시가 얘는 일자가 아니라 두 갈래로 이렇게 약간 미니 세총 느낌인데? 개소리야. 그러면 안에도 가시 있거든요. 그냥 한번 구작구작 씹어 먹어볼게요. 초베르. 할렐루야 개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농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방금 살코기 먹었잖아요 살코기보다 예보시면요 껍질 있죠 바스락 소리 들리시죠 바스바스 바스, 바스, 어쨌든 들리시죠 이 껍질이 개미쳤어요 여러분 개미쳤는데 이게 잘안 뜨.. 안, 안..안..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너나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껍질 바로 초 추벨 여러분 일단 크게 자체가 끊다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기생충 아니지? 이 기생충 아니, 아니지? 디스토마리발 그냥 살점이라 믿을래요? 카메라만 이제 어이 왓딱다흔들지 말고 빙 여러분 여기 보시는 갈비뼈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사이로는 전부 다 지금 살이에요 그살 발라먹기가 굉장히 쉬워요 바로 먹을게요 초코베루 음, 음음 음.. 개껌백이 쎄지야 개껌음 뭐야 여러분 생각보다 장가시가 많긴 한데 씹을 수 있는 가시가 대다수고 그 외에는 조금 큰 가시들이 중간중간에 섞여있어서 그래도 잘 보고 드셔야 될것 같아요 요런것 같은 경우는 아예 살입니다 초베르 음, 와, 여러분, 이거 필요하냐, 뼈 보세요, 와. 다시 굵기가 크게 해서 너무 굵어요. 그러면 제가 손질할 때 봤는데, 얘는 그냥 몸 자체가 좀 무게인 느낌이에요. 왜냐면, 내 가리가 진짜 너무 딱딱했어요. 약간 진짜 쇠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래기들은 아마 아마존에서 자기의 천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리발레끼들아 추베르, 큰깍큰깍실점 아니, 아니, 염려, 가까이 됐죠? 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흰살 생선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먹 뭐가 풍부해요 스테미나에 롯나 좋아요 내일 아침에 기대되는구만 개소리야 껍질만 한번 싹 까볼게요 아 여러분 이거를 사실 제거를 했어야 됐어요 이 붉은 부분 있죠 이게 혈합육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배웠어요 수민수인에 감사합니다 이거를 원래 제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 제거를 안해 사실 뒤지진 않아요 괜찮아요 땀 롯나난다 추베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생선 피라냐를 얻어가지고 한번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아, 또는 구이 또는 튀김 어쨌든 뭐 스테이크 소스가 들어간 튀김 구이 무시무시한 외모와는 다르게 진짜 속이 너무 맛있고 오늘은 사실 먹으면서 멘트칠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에이 이런 걸 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데 에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목에 가시가 걸리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종류는 피라냐 나텔이라는 종류고요 저 카리바라는 종류는 뭐 수입 유통 전부 다상관없으니까요제 영상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서 <목소리>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파 박유 <목소리>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게 있는데요 그 어, 저거 가시가 롯나마나서 먹기 힘들어요 <목소리> <목소리>